안녕하세요, 심쿡입니다. 안녕하세요, 혜선이에요. 네, 여러분, 오늘은 혜선이 누나와 무엇을 할 것이냐? 오랜만에, 오랜만에, 오랜만에 돌아온 편의점 먹방을 할 거예요. <웃음> 맨날 집에서만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둘이서 야외에서 편의점 먹방을 할 겁니다. 될 <웃음> 겁니다. 될 겁니다. 겁니다. 전 처음이에요. <웃음> 저 소감 어떠신가요? 선배님 많이 알려주세요. 아, 아 유튜브 선배님 아니신가요? <웃음> 오늘은 제스. 일 이렇게 짐부터 놓고요. 안 가져가겠죠? 안 가져가겠죠? 입상. 이거, 이거 있어야 돼, 이거. 이거. 필요합니다. 사람. 근데 편입점 결국 다나어 퍼핑포가랑 막 이런 거. 이게 뭐야? 퍼핑포가. 이거 한번제 아. 경험해보겠습니다. 오케이, 퍼핑포가 하나? 일단은 메인인 밤류. 네. 탄수화물을 고르시면 됩니다 음, 다른 것도 같이 먹을 거죠? 당연하죠 <웃음> <웃음> 당연한 얘기를 <웃음>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걸 질문이라고 삼각김밥은 마요네즈 이런 게 사랑하죠 정말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익숙한 그 녀석으로 저는 타코를 먹겠습니다 <웃음> 그 다음에 매운 거 좋아하세요?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? 뭐,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어, 굳이 둘중에 모른다면 매운 거? 1차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을 2차 탄수화물. <웃음> 2차 2차 탄수화물. 네. 밥은 밥이고, 면은 면이고. 네, 역시 한국인. 저는 불닭볶음면을 항상 먹습니다. 아, 나 불닭볶음면 너무 맵더라. 이거 하나? 맵네. 질라면 매운맛? 나쁘지 않지. 야! <웃음> 밥이랑 면을 골랐으니까. 반찬? <웃음> 떡, 떡, 떡. 한참 배워야겠네. 개인적으로 저 국물 떡볶이도 괜찮고. 이거? 응. 떡볶이 하나. 아, 누나 있어가지고 막 마음대로 못 골랐죠. 일단 제거 먼저 고를게요. 어, 뭐 골라? 아까부터 이거 부르고 싶었고. 그 다음에 저는 또 샌드위치가 하나 있어야 돼요. 딴딴딴딴딴딴딴딴. 소세지는안 고르세요? <웃음> 어머님 화나셨어요? 화, 화, 화, 화, 단백질은 있어야죠 단백질 아 정말요? 단백질 어. 탄수화물이 있으면 이제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백질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백질이 필요해위해서좀참을게요 왜죠? 저 샌드위치 요랐잖아요 응. 샌드위치가 이제이제 이제 비타민 채소가 들어갔잖아요 <웃음> 아, 나 이거 진짜 팬들이 맛있다고 나 초코모. 아, 저, 초코모지 초코모지? 맞나? 되게... 저는 개인적으로 양심을 따지기 때문에 양심이요? 물을 먹겠습니다 <웃음> 여기서 양심을 따진다고? <웃음> 한섬을 은내길골라 놓고 지금 양심을 따진다고? 양이,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 먹을래요 원래는 일일이 하나씩 까잖아요 그러면은 썰을 풀자면은 한 10분에서 10몇분 걸려요 불닭에다가 껍데기를 넣는 거야 맛있겠다 그렇게 먹어야지? 드디어 먹는다 아! 빨리 빨리 와.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되나요? 뵙겠습니다! 껍데기를 준다하겠다고 어, 껍데기 좀 드실래요? 비빌 거예요. 왜? 왜? 너무 진짜 매운 거잘 먹는구나. 매워, 매워? 나 이거 처음 먹어봐. <목소리> Thank you. 과일 네. 새로운 요리를 만드시는데. <웃음> 그쵸, 그쵸, 그쵸. <웃음> 내가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, 미대해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, 미 생각보다 달달하네 응 음. 그리고 안스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 너 너무 내가 괜찮아. 너무 내가 극한 거 아니야. 그거. 아, 농약 아, 농약해. 아, 농해 어. 아, 농약 아, 니이 아, 네 아, 아, 농약해. 면 농약해. 아, 농약해. 아, 농약해. 아, 농약해. 아, 농약해. 아, 농약해. 아, 농약해. 아, 아, 너무 l t 아니 네. 네. 어. 떡볶이 아! 아! 만만 보라 했는데 다먹어버려면 어떻게 하십니까? 같이. <놈> 겉에 가루가 콩콩가루인 줄 알았는데 그냥 초코빵가루 같은 느낌? 아. 어, 아, 쉽지 않다 집에 가고 싶다 아 집에 가고 싶다 내가 아, 아, 아,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내유튜잘 보고 있어 얘도 싱크기라고요 우리 싱크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싱크기 어디 갔어요 마지막 이게 너무 아니 이렇게 따라할 수 매장에는 휴지가 있어서 휴지로 닦긴 하는데 없어서 오늘은 물티슈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게 왜 휴지가 없을까요? 딱 기분 좋은 배부름? 오늘은 저 과식 안 했어요 여러분 <웃음> 나 과식 안 했어 오늘 <웃음> 괜히 괜히 편의점 잘 터는 그런 선배님이 아니에요 네! 이렇게 오늘 누나랑 편의점 야외 먹방 오랜만인. 오랜만인데 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이게 과시가안한 걸어가는 너무 신기하고요 네, 선배님 좋은 거 배워갑니다 <웃음> 유튜브 선배님, 편의점 선배님 <웃음> 편의점 선배님이라는 거뭔불요 <웃음>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! <웃음>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! <웃음>